들고 있는 저 디스펜서 지키겠다는저 안고 있는 거 설치 안 하고 안고 있는 거가 정말 귀엽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노클. 오, 잠깐만. 아하또요 와. 아아. 아아. 아아. <웃음> 이룩 봐. 두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오케이 솔라니 먼저. 아, 지금 이게 그냥 강력 헤핵 사령관이야. 지금 보니까 사령관이네. 탄띠를 메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끼를 끼고 있네요. 뭔가 소개라도 있으면은 좋겠는데. 소개는 없어. 오케이, 다음 분 특공대비. 특공대비 니 가운데로 와 주시고. 아, 프로필 을 준비했어요. <웃음> 오 자기 룩으로 프로필까지 <웃음> 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소프메로 순수한 드 프로필 확인했습니다 등뒤 받달라고 하네요 네 어떤 소개를 아 비상시 아 <웃음> 이제 강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주세요 강한 부분 <웃음> 그러니까 해비가 사기야 해비가 강해보이는 걸로 사기인데 그만한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아 지금 저는 스톡 아이디어 되게 좋았습니다 방금 <웃음> 합격입니다 가세요 어 괜찮았습니다 아이디어 정말 괜찮았습니다 자 다음분 아아 노클 오 잠깐만 어허 <웃음> 어 이거 괜찮아요. 어 강력합니다 지금 지금 덥수룩한 수염에 너클 낀게 지금 굉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파우치에에다가 마저도 지금 거의 대형 탄약을 지금 4 개를 꽂아놓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괜찮아요. 근데 너클이라는 거에다가 이 팔뚝 헤, 이 팔뚝 이 근육 그리고 남성의 상징인 이 수염까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좁은 곳에서 <웃음> 이게 원래 그냥 기름때 거든요? 저 언유는 반영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 좁은 곳에서 만난.. <웃음> 네, 좁은 곳에서 노리는 눈 지명탄 사용하고요. 네.. 야, 도끼 가시.. <웃음> 솔직히 언유를 제외하고 봤을 때저 악마눈.. 악마뿌리랑 저 눈매랑 괜찮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좁은 곳에서 만나니 하하하 <웃음> <웃음> 좋은 곳에서 만난저 이름이. <웃음> 프로, 프로필은 무슨. <웃음> 아. 아, 오케이. 그건 솔직히 어두운 곳이니까 더 사는 것 같아. 요저 눈매가.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기름때 대신 포화독기 들고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듯 하네요. 룩소개 부탁드립니다 해골 맛없는 데 흑마술사 강해보인다? 강해보이는 포인트? 비하인드가 있긴하다 어, 비하인드 좋습니다 설정이 세세일수록 좋습니다 뭔가요? 이제 응애 시절에 가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비하인드가 <웃음> 룩 비하인드가 아니라 자기 자기 <웃음> 자기 게임 비하인드였냐고. <웃음> 아 솔직히 강해 보이지는 않네요. 아쉽습니다. 자 다음 분 카포 직포네 간부 되는 분이래요. 네 끝입니까? 마피아 버스 이런 거. 좀더 좀더 살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룩이 없어요 룸콘텐츠인데 지금 엠뱀 배지 하나 달고 왔거든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웃음> 더 좋은게 나올 수 있었을 법한데 아쉽네요 자 다음 히어로! 이름 히어로에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뒤에 가, <웃음> 칼집 있네 네 저는 베드님을 지키는 강력한 전사로 네 비싼 방어구가 어 그러네 방어구가 이렇게 막 그러네 다들 조명을 왜 안키는 거야? 이거 끼면 훨씬 세 보이는데 아니 다들 조명을 안써 강력한 아이렌터 강력하다 <웃음> 이거는 내가 조명 만져서 한거지 이거 솔직히 이 상태였으면 개구졌다 진짜 <웃음> 다리 한짝 일은 <이른> 설정이 있나요? <웃음> 네 덱으로 킵해서 수비를 하다가 <웃음> 노력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팀포 컨셉을 잘 지키면서 강한 룩을 보인거 같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기 자기 자 자기 자기 자 밥이다 지금 볼까요 밥 지금 옆, 옆집 게기 자기 자기 자기 보기 자기 자이 자기 자기 자기 자긴 합니다. 느낌이 비기요 느낌 비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이거 꼈으면은 아 이거 꼈으면 진짜 이건데 혹시 룩 중에 순수 주먹 아시나요? 차라리 밥이면은 이런 걸 꼈어야지. 꼈다고요? 낀 거야? 안 꼈는데? 안보안 안 보이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F 눌러봐도 꼈다고 안떠 지금. 아니 <웃음> 아 이름 바꿨어? 아 이름 바꿨구나 미리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이건 준비성의 문제입니다 여기 와서 준비하면 안돼요 어? 어? 그러니, 그러니까 안되는거지? 어? 어...어디보자 오케이 인정 창의력 창의력 보너스였어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변장을 하면은 안떠요 와 세즈! 아, 아 아, 아 정말 하다 아, 아, 아, 아, 트레이닝 복 대신에 해골헤드셀 끈 이유 있니까 <웃음> 음악을 좋아합니다 센터와자 <웃음> <웃음> 다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수수께끼의 암살자 안녕하시오 나는 수수께끼의 암살자 코드명 꿈작자오 <웃음> 자 할로윈룩이에요 저게 지금 어 근데 굉장히 지금 잘 짰어요 룩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어디서 강한 포인트인지 지금 말을 해줘야 돼요. 아 꿈을 만드는 사람, 드림메이커. 꿈을 보내버린다는 듯이. 강력한 포인트 집어줄 수 있습니까? 아네 나오네요. 강함, 나이 강함은. 집행... 짱먹이를 쓴... 동물리 <웃음> 아, 쓴다는 것 자체가 강함의 증명이야. 음, 아 컨셉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서울 것 같긴 해. 가, 강한 것 같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웃음> 이게 무어프. 뭐 푸... <웃음> 아 네, 그리고 어 뒤에 책어 좋아요. 저런 책책 책 언급하는 거 되게 디테일 좋습니다. 과연 뭐라고 할지. 아할스부의 장부 님. 합격인데요 애니퍼리 후사 때문에 죽을 뻔아 하 <웃음> 아! 또콩가로 나가시나? <웃음> 소개 소개부터... 부탁해서 <웃음> 아 룩봐 문신멸치나 <웃음> 멸치멸치나? <웃음> 아 닉부터가 이 사기인데 이거? 문신멸치 이게 이게 원본이거든요. 아. 아. 어? <웃음> 아, 정말. 아, 이거. 아, 레전드네. 이건 진짜 레전드네. 목걸이, 목걸이로 자신 더 솔직히, 탈락인데, 유튜브에는 올라갑니다. 이짜장 <웃음> 아, 솔직히, 아, 이거는 진짜. 아, <웃음> 정말 어렵네요. 어, 되게 많아. 강해보는 룩들 되게 많아요. <웃음> 야, 다들 강력한데, 진짜? <웃음> 아, 이번엔 강한 룩 되게 강하네. 일단 굳이 강한 느낌으로 뽑자라고 하면은 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강력한 사람은 제일 강해, 강해 보여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진짜 강해 보여 진짜 그 제가 말하는 그 강함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웃음>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 도대체? 어, 저게 뭐야? 아, <웃음> <웃음> 씨. 오호호. <웃음> 오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